시동을 끄고 5분 후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. 오일 레벨이 다소 과다네요. 카니발과 같이 DPF 강제 재생 시 발생하는 경유입으로 늘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준비한 필터들의 모습입니다. 요즘 MQ4나 DL3, KA4 등 새롭게 출시된 차량들의 필터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죠?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. 교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커버를 열고 필터 교체 및 고정 클립을 체결한 후 다시 커버를 닫으면 되죠.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킹을 꼼꼼히 해 차량 흠집을 방지합니다. 서비스 커버를 탈거합니다. 오일 필터 하우징에 있는 플러그를 제거합니다. 하우징을 탈거하고요. 기존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.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네요.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언더커버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. 필터 하우징을 클리닝한 후 신품 실링 교체 및 오링에 신유를 발라줍니다. 신품 필터 접촉면 및 플러그 실링에도 신유를 발라주고요. 필터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. 하워징 플러그도 토크 체크를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. 재사용은 금지입니다. 마찬가지로 플러그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체크를 합니다.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. 소렌토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. 준비한 오일은 쉘 힐릭스 울트라 0w30입니다. MQ4 2.2 디젤의 엔진을 규격인 C2C3-0W30을 정확히 충족하는 100% 합성유로쉘 정품만 사용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5분 후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70% 정도 찍히네요 DPF 재생으로 인한 경유 유입과 교환 주기를 감안해 세팅하였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